자, 이제 11번 들어갈게. 뭐 산염기인데 음... 평형상수식을 그 뭐냐, 이온화상수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H2PO4 이렇게 막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설명 겸사겸사해서 내가 애를 A라고 쓸게. 그리고 애를 B라고 쓰고. N은 그냥 뭐 우리 항상 연습하듯이 그냥 H플러스 또는 H라고 쓰면 되겠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식 자체는 내가 짧게 쓰면 음... A분의 B 곱하기 수소이온 농도다. 뭐, 이게, 이렇게쓸수 있겠네요. A분의 B라고 그냥 쓸까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요게 일단 머릿속에서 싹 돌아주면 좋겠고. 으흠.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같은 몰농도를 집어넣은 거야. 같은 몰농도 했더니 요게 A고 이게 B죠? 이게 1로 있다는 거지. 아, 요 값이 1이라는 거지, 뭐 1.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소이온 농도는 바로 요 값이다.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 이거 그냥 붙는 거야. 완충 용액에서 pH 계산하는 방법. 별건 없는 거니까. 자, 짝산 짝의 관계는 알죠? 이거 오른쪽 갈때 애가 산으로 작용하니까 애는? 그치 염기로 작용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녀석의 짝 염기는 애다가 이거 맞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수용액의 pH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8 마이너스 로그 6이 나오니까. 그럼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7보다 작다가 아니고 7보다 크다가 되지 만 오케이? 만약에 마이너스 로그 6이나 이런 것이잘안 되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걸 수소이온농도로 바꿔놓고 수소이온농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해도 돼. 즉이 녀석의 수소이온농도는 1 0의 마이너스 7승. 뭐 마이너스 로그 관계니까 이러냐 하고 묻는 거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수소이온몰농도는 그렇지 0.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게 땡이라는 거 알고. 다음에 여기에 내가 NaOH 넣으면 이거는 공통이온 효과라고 해서 OH 마이너스 때문에 수소 이용과 애가 반응해서 이 녀석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뭐지?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 버리겠죠. 그 정반응 우세니까 H2PO4-의 양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돼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예, 기억 하나만 맞는 거야. 기억 하나만. 대체? 음, 넘어갈게. 예, 뭐 별거 없는 거니까. 어유 상평형 관련해서 벌써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 하나가 12번인데 뭐 우습죠. 그대로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 장치인데 압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고정 장치라서 고정 장치 있을 때이 압력은 의미 자체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기체하고 액체가 상평형돼 있으면 요 라인에 있다는 건데 현재 조때 온도가 첫 줄에 나온 것처럼 온도가 T1이거든. 아 그러면 가는 현재 요 위치에 있다는 거야. 요 위치. 요게 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녀석의 압력은 1보다 작은 게 맞고 다음에 고정장치를 풀어버렸어. 고정장치를 풀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이니까 이게 1기압이 될 때까지 이동을 하든 말든 뭐할 거거든. 그런데 죽어도 현재 동적평형 상태에서 이 녀석의 증기압력, 이 증기가 된, 증발된 기체의 압력은 1기압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쭉 끝까지 밀고 내려가서 이 피스톤이 오... 액체까지 다 들어가 버리지. 기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 상평형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 녀석의 증기압력은 T1일 땐요 값이거든. 평형되려면 이렇거든. 근데 외부 압력이 요 위치이기 때문에 아 안정한 상은 액체 하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액체에다가 맞는 거고 다음에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를 T2로 올렸어. T2면 증기압력은 1기압까지 되거든. 그런데 외부 압력도 일기압이잖아. 피스톤 무게는 무시하면 그렇지? 따라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게 되고 그때 안정한 상은두 가지다 해서 요 문제는 그냥 상평형 그래프를 그대로 너희들 읽을 수 있냐고 하 묻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13번 몰농도 계산 문제인데 몰농도에서 우리가 뭐 N은 1몰농도야, N은 1.1몰랄농도야, N은 뭐 10%야 했을 때 비교하는 거는 전부 다 액매질 풀어가지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이것처럼 넣고 빼고 혼합하는 경우는 용질 위주로 계속 몰수라든지 질량으로 뽑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했지. 자,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뭐 나와? 오케이, 몰수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 부피를 미리리터 곱하면 그때는 미리몰로 계산하시면 되고 다음에 부피를 리터로 곱하게 되면 몰수된다는 거. 오케이? 미리의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 다음에 퍼센트 나왔을 때에도 퍼센트 곱하기 용액의 질량 나누기 얼마? 100. 그렇죠. 따라서 퍼센트 곱하기 용액의 질량 나누기 100 하면 그게 용질의 질량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몰랄인데 우리가 여기 하나 써놓을게 몰랄은, 몰랄은, 어, 단위 따지면, 키로그램에 몇몰 있냐 이 뜻이잖아. 1키로에 몇몰 있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계산 과정에서, 몰수로 하면 좀, 이게 숫자가 0. 얼마, 얼마 해서 좀 불편한 게 조금 있다고. 그 사실, 여러 문제 계산할 때는, 그, 몰로도 계산해보고, 미리 몰로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그람으로도 해보고, 미리 그람도 해보고,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좋아. 따라서, 요 녀석은요 위 아래를 전부 다 10의 3승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지 밑에는 그람 그럼 위에는 뭘인데 무슨 뭘 그렇지 미리 몰로 되는 거야 따라서 몰랄농도이 몰할이라는 거는 1kg에 이 몰이고 1g에 2 미리 몰이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kg 단위로 계산할 건지 그람 단위로 계산할 건지 일단 뭘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달리자고 할게. 몰로 했는데 첫 번째 1몰 농도 10미리니까 몇 미리몰? 10미리몰 이렇게 미리 딱 써놓을게. 그런데 이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물의 질량도 바뀔 거 아니야. 밑에 이두 개는 물의 질량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물의 질량도 계산해 줘야 돼. 그럼 그거에 따라서 10미리몰, 이건 요거를 용질의 질량 바꾸면 화학신량100 곱하면 되거든. 그럼 곱하면 얼마? 100미리그램. 그렇지, 미리그램. 나는 이거 그램으로 바꿀 거라서 용질은 1g이라고 다 이렇게 딱써 놓으면 되죠. 마음속으로 용질. 그러면 두개 합쳐서 이 녀석인데 밀도가 1.1이거든. 그럼 밀도가 1.1이니까 이거 전체가 11g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 수용액이죠? 예, 물이라고 씁시다. 물은 몇 g? 아, 여기에 물은 10g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두다닥 빨리 쓸수 있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 곱해서 나누기 100하면 되니까 용질은 0.2xg. 됐죠? 그럼 우리 몰랄 농도니까 이거 몰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미리몰로 달릴 거예요. 미리몰로. 참고로 요거 혹시 못본 친구들은 가로 치고 미리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었던 거야. 에? 오케이? 그냥 미리몰이다. 이런 의미라고. 이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몰수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0.2x몰. 근데 미리몰은 곱하기 1000해야 되니까. 그렇지. 미리몰로 바꾸면 얼마? 2x미리몰 나온 거야. 음, 됐어. 자, 그러면 합쳐서 전체 용질과 물 합쳐가지고 x g 이니까 여기에는 물이 얼마 있지? 어 합쳐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0.8 x g 의 물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x만 계산하면 되죠. 이게 바로 이거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할까요? 전체 그람의 질량, 1 g 당질량분에 밑에는 그람 쓰고 위에는 미리 물 쓰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써볼까? 전체 물의 질량은 요거 하고 요거 더하면 되니까, 어호 그람 그람 쓸 거예요. 따라서 10 더하기 0.8x g 에 요거 g 그럼 용질은 몇 mm몰이냐 이거는 10 mm몰 10 더하기 다음에 이거 용질은 꼭 k 2 x mm몰 요 값이 2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제 나머지 계산하면 이 지워지고 이 지워지고 이거 5 떨어지니까 슥 넘어가면 5 더하기 x는 아 요거 같은 거네요 그럼 x 넘어가면 0.2x는. 어, 0.2x는 넘어가면 5 떨어지니까,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25다 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겠네. 25 맞죠? 2.5가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이 뭐요거 하나 쓰는 게좀더 있는데, 이 정도는 가뿐하죠. 여러분들은 다음 넘어갑니다. 하튼 여 이쪽 파트는 그 뭐지? 미리 몰 미리 그랑, 뭘, 그랑. 이런 것들 좀 자유자재 왔다갔다 하면 계산이 좀더 편해져. 숫자 많이 안 써도 되고. 약간 추는 거지. 여유가 생기는 거지. 뭐. 14번, 뭐, 기본 문제죠. PV는 NRT 활용하라는 건데, 요 기체 파트가 요 14번이 있고, 뒤에 20번도 하나가 더 있네. 어, 혹시 이 식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PV는 NT. 비교 문제니까. 일정한 온도니까 T는, 아, 일정한도 T라는 건 1로 쓰면 돼버려요. 그냥. 음. 그러면 PV는 몰수인데 같은 질량은 어때? 야, 같은 질량이란 말 나오면 거진 100% 분자량 물어본다고. 그래서 물어본 게 기억이야. 질량 같은데 개수가 많으면 분자량이 작은 거지. 질량 같은데 몰수비가 1대2면 분자량은 2대1 되는 거고. 그래서 압력과 부피 나왔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PV값 한번 계산을 해볼까? PV값은 곱해서 2AP. 아 시장 몇배몇 배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A를 남겨놓으라고 했네. 그럼, p를 용해 1하고 2로 내가 다 바꿔버릴게요. 오케이? 에 에이, 귀찮다. a도 1로, 2로 바꿔버릴게요, 제가. 상관없지 않아? 그러면, p 곱하기, 아, 요걸 나눠야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부피는, 아있 쓸까요? 부피는 너는 2분의 1 나오고, 너는 1 나오는 거네요. a는 내가 1로 깎아버리면,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a분의 1이겠죠. 음. 그러면, p 곱하기 v니까, 몰수, n은 얼마? 2분의 1 몰. 요거요거 요거 곱해서 애는 얼마? 오케이, 2몰. E, 야, 몰수비가 1대2인데 질량 같다는 거야. 이들의 질량이 같다고. 그럼 분자량은 얼마? 너 분자량을 어 내가 4라고 쓰면 2나오죠. E 너는 1떨어지게네그게분자량 그러니까 비는 4대1이다. 그래서 x가 y의 4에다가 맞는 거지. 뭐. 대체? 밀도. 야,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인데 질량 같다면서 둘 다. 그럼 부피의 반비례지 뭐. 따라서 가점은 부피가 2분의 1이고 낮점은 부피가 1이거든. 따라서 가점은 부피가 2분의 1이고 낮점은 부피가 1이거든. 따라서 2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 가에서 가가 2분의 1. 그렇죠? 어이? 나는 밀... 아이씨, 반대로 했다. 부피가 이런 거지. 어 따라서 밀터하고 부피는 반비례니까 내가 반대로 썼네, 반대로. 어 따라서 밀터하고 부피는 반비례니까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를 y를 쓰면 y의 부피는 1. 그리고 위에는 x 쓰면 X의 면 x 부피는 2분의 1 이런 관계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오 헷갈려. 다음에 디귿. 여러분들은 나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웃음> 나에서 압력을 유지하면 어, 압력 유지 쓱 지우고 Y의 온도만 바꿨네. 몰수치우고 그럼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 관계잖아. 그럼 온도를 2배로 올렸다니까. 그럼 부피가 A분의 1인데 2배 됐으니까 얼마? A분의 2 돼야 되겠지. 틀린 거지만. 예,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네요. 어유 되게 헷갈리네요. 예. 왕년엔 이런 거안 헷갈렸는데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 15번. 음. 어, 이것도 앞에서 한 것처럼 이 KB값을 내가 써줘야 되는데 이걸 막다 쓰기 좀뭐 해서 내가 문자 좀 매번 뭐시쓸때 NH3 쓰면 시간 좀 모자라니까 NH3 암모니아를 A라고 하고 이걸 내가 B라고 할게. N은 염기로 작용하고 N은, 그렇죠, 산으로 작용하겠죠.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한번 짧게 말씀을 한번더 드리면, 아 풀고 나서? 아 말씀드리면, 이게 그, 야, 그 가끔 애들이 학생들이 있는데, 뭐, 중화 반응이 화투에 빠져, 그런 거 없다, 에? 화투에 화학 반응식 안 나온다고 해서 화학 반응식 아예 몰라도 풀수 있어? 아니잖아. 화원에서 중화 반응의 양측한 게 기본 다 다루고 있다고. 알간? 따라서, 뭐 중화 반응이 안 나요, 첨가 반응 안 나요. 그래프는 안 나올 수 있어. 그래프 이게 적정 그래프 안 나온 지는 꽤 됐다고. 이제 화원으로 지금 내려가 버렸지. 수능화도 안 나온 지꽤 됐어. 근데 이거 자체가 계속 적정이잖아. 이거 중화점인 거고 이게 딱 절반 중화한 지점이고, 그렇지? 그래서 공부는 다 해놔야 돼. 그거 공부하는 애들 봐보라고 미안해요 합니다. 이게 렇 식쓰면 a 분의 b 곱하기 옆에 oh 이게 되겠죠? 뭐. 됐죠? 에이? 질문이 뭐냐 하면, x 몰로도 구하고, 다음에 중화점에서, 뭐, 이게 Y 구하는 건데, 이게 중화점인지 먼저 따져보면, 봐요. 딱 절반 반응했잖아. 반 남았고, 반은 이걸로 변했으니까. 몇개 넣었을 때? 그냥 미리몰, 미리몰로 계산할게. 몰로도 곱하기 부피하면 개수 나오니까 15 떨어지겠지. 15미리몰 넣었을 때. 15미리몰 넣었을 때딱 절반 반응했다. 그럼 N은 얼마 있었어? 30이 있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X는 얼마야? 부피분에 몰수하면 되니까 0.3 떨어지죠. X는 바로 구했어. 그러면 똑같은 양을 또 넣었으니까 15 넣은 거거든. 그럼 이때는 반응 다 끝난 거야, 중화점. 그럼 중화점에서는 이거 약염기잖아 그럼 이 녀석이 뭘 해서? 가수분해해서. 오케이? 이 녀석이 가수분해를 해서 B란 녀석이 수소이온을 줘서 그렇죠? 그고 줘서 일종의 이게 액성을 약간 약산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때 우리가 수소 이거는 산으로 적용하니까 우리 통상적으로는 약산 넣고 중화점에서 염의 가수분해해서 OH- 구했잖아, 그렇지? 식은 똑같은 거야. 즉 기본식이 거잖아 Ka는 c분의 수소이온의 제곱, 그렇지? 그래서 수소이온은 Ka곱하기 몰 정도 루트 c 어버린 거고 맞나요? 그런데 에어 그리고 K, B는 이걸 내가 B라고 쓰면 N, O, H라 쓰면 된다는 거고. 기억나죠, 다 했던 거. 에? 그런데 N은 산으로 작용하니까 그냥 요식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따라서 이때 수소이온은 루트 예 K, A 곱하기 뭘 농도다 해서 수소이온 구할 수 있죠.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 A라 쓰기로 했지 A분의 B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A분의 B 구하려면 여기 식 하나 쓴 것처럼 야, 이거 나왔고 이거 궁금하면 이것만 알면 되겠네. 그럼 애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하고 이거 곱한 게 25도씨에서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1 4승 그거 쓰면 되는 거지 뭐. 끝문제풀이야 k a k a 곱하기 k b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어 아, 얼마지 9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지응 음, 네. 자 그리고 곱하기 몰롱도 어이 녀석 전부 다 이걸로 변한 거죠 뭐 사실상. 따라서 이게 몇개 있다고? 전부 다 이걸로 갔다라고 우리가 거의 근사, 우리게 중화반응은 근사가 핵심이니까 30개. 그럼 6 0 0 m l 에 30이 있으니까 몰롱도는 얼마? 20분의 1. 그렇죠? 20분의 1. 여기에 루트 씌워라. 그러면 4분의 1 해버리면 어, 루트 씌워서 2분의 1. 10에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아1 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5승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OH는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나오니까. 그럼 여기 여기 2 지워져 버리고, n은 얼마? 여기에다가 이거 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10의 4승하면 되지. 그래서 y는 10의 4승 됐네요, 뭐 그렇지? 따라서 x는 0.3, y는 10의 4승이니까 곱하면 얼마? 3,000 하고 2번 나오겠네. 3,000 가장 많은 수. 2번 됐지? 별거 없죠. 수업 때 중화반응 한 것처럼 그대로 쓰기만 하면 답그 나오는 겁니다. 이건. 중화반응이 4페이지에서 아주 최고난도로 나온 지도 벌써 꽤 오래됐네요. 이제. 어지간히 문제 유형이 다 익숙해져가지고. 네. 다음에 이제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헬스법칙이죠 결합에너지를 쓰든 뭘 쓰든 그 다른 경로를 해서 구해봐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질문이 y도 구하고 x도 구하라는 거야. 근데 x는 이 흑연이 고체 흑연이 기체되는 기화열 이거 밖에는 없어. 아 승화인가 승화 이열 밖에는 없죠. 그래서 x하고 y를 구하는 건데 바로 해 한번 해보죠. 결합에너지 나왔으니까 결합에너지로 먼저 구해보면 이게 y고 a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y 먼저 구하는 게좀더 편하겠다. 참고로 결합에너지는 이거 끊을 때 에너지잖아. 애들 끊을 때 에너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 A라는 거는 다른 경로로 통하면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를 순방향 더하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는 빼준다는 거지. 뭐. 그렇지? 이제 막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이렇게 화살표 안 그리고도 더하고 빼고 다 했을 거야. 그 얘기는 뭐 여기다 그냥 쓰면 된다는 거지. 뭐. CH4 일몰에는 CH가 4개가 있죠? 따라서 4Y 더하시고 O2는 O2요 결합 T가 있는데 그게 2O2니까 이 어, e 곱해서 더하시고 이쪽은 다 빼는 겁니다. CO2에는 요 결합이 두 개가 있죠? 따라서 이 e 곱해서 빼시고 e b 그치? 다음에 H2O는 OH 결합이 두 개가 있어. 그런 H2O가 두 개니까 곱하기 4하는 거죠. 그래서 4 c 해서 40 빼면 여기서 y를 하나 뽑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정리할까요? 자 그래서 y는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 A. 4분의 A? 4분의 A? 이렇게 쓸까? 4분의 A. 다음에 4로 나누게 되면 B 할까요? 아, 2분의 B. 다음에 c 로 넘어가면 플러스네. 더하기 C. 그 다음에 D는 넘어가면 마이너스네. 아이고, 2분의 D.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예,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제 X 하려면 흑연인데, 요거 찾기 위해서 이거 나온 거죠. 뭐. 생성 엔탈피. 그냥 흑연에서. 그렇죠 산소 O2 해서 이거 되는 거죠. 요 값이 마이너스 394더라. 그럼 똑같이 이 녀석의 결합에너지는 순방향이니까 더하고 N은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우, 쌤, 흑연의 결합에너지는요? 뭐, 여기 이게 일종의 결합에너지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가끔 누가 묻죠? 결합에너지는 뭐, 기체가 상태에서 블라블라 나오는데, 에이, 그거는 분자일 때.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결합 에너지는 분자의 공유 결합 에너지밖에 안 배운다니까, 오케이? 엄밀히 말하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결합 에너지라기보다도 뭐 격자 에너지다 해서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평가원에서도 이걸 결합 에너지라 표현은 안한 거야. 어쨌든간에 뭐 이걸 다 결합으로 끊어도 C 기체하고 O 기체 있을 거고, 이거 또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뭐 개념적인 건, 아, 뭐 고교 과정에선 그냥 분자의 결합에너지만 우리가 해. 그러다 보니 기체 상태에서 끊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결합에너지란 표현 말고 다른 표현들이 있어. 그렇게만 이 해놔. 더 묻지 말고. 가끔 물어가지고. 미안해. 할게. 어이, 이거 순방향 끊어야지. 얼마? X. O2. 끊어야지 결합. O2 얘기 있네. 아, 어, O2 하나만 있으면 되죠? D. 그지 그다음에 요거 역방향 빼야죠. CO2. CO 결합이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어, 2B. 그럼 이게 이제 X가 딱 떨어지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X는 넘기면 2B는 더하고 D는 빼고 마이너스 394다. 맞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 중에서 요두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엔탈피 쉽죠, 참. 참은 쉽죠. 요번 해도. 다음번만 알면 뭐 방영식 풀듯이 뭐 왼쪽에 뭐 쓰고 오른쪽 쓰고 주... 아유, 그럼 시간 안 나와. 그걸 평가원 등내에서 용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17번 반응속도. 반응속도입니다. 문제는 친절하게 애가 1차라고 딱 주어져 있어요. 반감기가 일정하겠구나. 사실 뭐다 1차죠. 90% 이상은 다. 그렇지? 2차는 교육청에서 내가 딱한번 봤나? 아주머또 틀리면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자케, 음, <웃음> 온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 봐봐. 3분의 a가 6분의 a로 반 줄었는데 4초 4초 더간 거야. 그럼 얘는 4초가 반감된 거지 뭐. 그렇지? 그럼 애초 농도는 얼마야? 반 줄어서 이거니까 너는 3분의 2a지 뭐. 그러면 n 는이 농도의 2 배잖아. 그럼 얼마야? 3분의 4a지 뭐. 그런데 8초 동안에 3분의 4a가 3분의 1이 됐어 어? 몇배 줄었어? 4분의 1. 반에 반 줄었잖아, 반에 반. 아, 반감기 두번 갔더니, 반감기 두 번인데 그게 8초라는 거. 얘도 4초라는 거지, 뭐, 반감기는. 그럼 반감기가 같으니까, 뭐야, 참고로. 식 하나. 안 써도 그만인데, 이 식이 위에가 LN2분의 K라고 돼 있어서, 이거 l n 2까지안외오도 되는데, a 랑얘는 반비례 알아놓으시고, 이 K에 영향끼 치는 건 활성화 에너지 촉매절그 다음에 온도 관계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럼 문제에서 총매는 안 썼어. 그런데 애가 같아. 그럼 K도 같아. 그럼 온도도 같다는 거. 이렇게 바로 뽑아내셔야 돼. 그래서 두개 온도는 같다. 그게 기억보기인 거지 뭐. 그럼 니은. 0에서 8초 동안 실험이 돼서 8초 동안이야. 3분의 2A가 6분의 A 됐어. 이거 얼마니? 6분의 4A지. 6분의 4A가 6분의 A 되면 얼마 사라졌지? 6분의 3A 사라졌지? 나누기. 걸린 시간 하면 평균값 나오니까. 몇 초? 8초. 그러면 이게 8, 3, 2 되니까 2, 8에 16A 나오겠네 16분의 a, 16분의 1A. 그렇지? 맞네요. 됐죠? 다음에 디귿. 실험이 에서 5초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몇 초일 때 계산은 되게 어려워. 따라서 이 5초라는 건 5초일 때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하라는 거야. 4초일 때 또는 8초일 때 또는 해가지고. 그럼 4초가 되면 반간기 한번 지났으니까 A 얼마 사라졌어? 얼마 남았어? 3분의 2A 남지. 그럼 A 얼마 사라졌어? 3분의 2A 사라졌지. 근데 질문은 B거든요. 그러면 1대2 반응이니까 B는 얼마? A가 사라진 거의 두배만큼 생기니까 A는 3분의 2A 사라졌고 A, A, A. 3분의 2A 사라졌고 그거의 두배니까 3분의 4A만큼 B가 생겼겠죠? 몇초 때? 4초. 때. 근데 n은 5초니까 더 많겠지. 뭐.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됐죠? 네. 그래서 답은 기, 니, 디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울게요. 18번 문제는, 18번 문제는, 에, 원칙적으로 풀면 말이죠. 일단 해석, 기본적인 해석만 먼저 조금 들어가 줄게. A가, B는 개수 나왔는데 A씨 개수가 안 나왔어. 1리터라고 해서 이제 부피는 신경 쓰지 마라 강철 용기니까 그냥 몰농도가 몰수다. 그럼 몰농도가 몰수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 개수가 바로 몰농도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쓰라이 뜻인 거고. 그럼 이걸 처음에 0.3을 넣고 c는 얼마 넣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a b의 몰분율인데 첫 번째 조건이 이거다. a 하고 c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 합이.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봐봐. a는 반응할수록 감소하거든. 그렇지? 그런데 C는 반응할수록 자꾸 생기거든. 그런데 이 합이 일정하려면 감소한 만큼 생기면 된다는 거지. 감소한 만큼 생기면 된다는 거니까, 아, 요첫 번째 조건의 의미는 뭐? A가 사라진 양과 C가 생성된 양이 같다. A와 C의 개수가 같다는 걸 여기 첫 번째에서 뽑아내셔야 돼. 이 말의 의미가 뭐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A는 반응물이고 C는 생성물이거든. 오케이? 그런데 그 합이 같다는 건 a 사라진만큼 c는 생긴다. 그래서 아 개수가 같구나. 이거 뭐 이게 a면 너도 a다. 뭐 이런 의미죠. 그걸 빨간색 칠해놓을까? 1 번. 요거는 조건 하나 풀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옆에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 될 때까지 걸린 시간 계산하라고 한 거니까 그 다음 일인 거지. 그렇지? 아 이제부터 뭐한개더할 거냐? 2 번. 봐봐, 이것도 화학 반응식이거든. 쌤이 6평도 그렇고, 얼초도 그렇고, 화투 내용할 때 계속 얘기했었잖아. 화학 반응과 양측 관계를 아예 모르면 화투에서 좋은 점수 맡기가 어려워. 점점 반응스러워져. <웃음> 좀 짜증나게. 어이? 그래서, 화원하고, 화투하고, 화원하고, 이제, 화원에서 화학 반응과 양측 관계는 조금 해놓는 게 좋아요. 음. 하여튼 계속할게요. 어, 그래서 뭘할 거냐 하면 A 1 더하기 A니까 화학 반응에서 내가 이것도 좀 봐두면 좋차 했잖아. 계산 과정이 확 주니까 A 사라지고 1 더하기 A 생기니까 전체는 플러스 1씩 증가라고 전체 몰수 변화. 왜 내가 전체 몰수 변화를 지금 쓰는 거냐 하면 주어진 자료가 몰 분율이거든. 몰 분율의 의미가 바로 뭐야? 전체 몰수에 해당 물질 A면 A, B면 B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밑에가 전체 몰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전체 변화를 내가 한번 쓸 거야. 그걸 쓰면 좋은 게 뭐가 있냐? 17, 18번은 제가 좀더 길게 설명할게요. 뭐, 이거 뭐, 이걸 다음에 좀 제대로 풀고 싶다. 좀더 빠짜게 풀고 싶다는 친구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나는 뭐, 여기까지는 안풀 거야. 친구들도안볼거 아니야. 그래서, 그 뭐가 좋냐 하면, 봐봐. 어, 이거 한번 해볼까? B의 개수가 1인데 애도 1이야. 아, B 하나 생기면 전체 1 증가야. B 두개 생기면 전체 2 증가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까지 B가 b 개 생겼다 해볼까? b 개 생겼어. 이다 쓸게요. B가 small B개 생겼어. B가 위에는 B 쓰면 되잖아. 위에는 이거 B의 몰 분율이니까 B 쓰면 되잖아. 그렇지? 됐니? 어? 그러면 전체 몰수는 원래가 합쳐서 아 그거 안 빼먹었네. 그안 했네. 맨 처음에 몰 분율이 5분의 4라는 거. A가 4개 있으면 어 전체가 오니까 C는 하나 있다. C 하나, a 네개그 집합이 5되는 거니까. 에? 그런데 A가 0.4니까 C는 얼마? 0.1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매번 0.1, 0.1 하면 귀찮으니까 C 하나, a 네개라고 하자고요. 나중에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음, 이 몰수는. 따라서 애초 몰수는 5가 있었어. 그럼 B가 하나 생기면 전체는 1 더하면 돼. B가 B게 생기면 전체는 B 더하면 돼. 그래서 그 값이 얼마? 8분의 3이다 하면 그냥 눈에 보이잖아. B가 3개 생겼구나. 그래서 이 지점은 B가 3개 생긴 거야. 이런 거알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어? 마지막도 이게 수렴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A가 다 사라진 거거든. 그럼 A가 다 사라졌어. 그럼 애초 B는 몇개 생겼냐? 모르겠어. B가 생겼어. 근데 애초에 전체 몰수는 5인데 전체 몰수는 b가 되겠지. 그 값이 얼마라고? 9분의 4. 그럼 바로 또 보이잖아. B는 얼마? 4 떨어지는 거지. 뭐. 어? 하나 알았네. 여기는 A가 다 사라졌거든? A가 다 사라지니까 B가 4개 있는 거야. 그럼 n 는 C인 거죠. 나머지 C, 그지 오케이? 따라서 B, A 4개 사라지면 B가 4개 생기니까 A와 B의 개수비는 그렇지 1대1이다. 그럼 요두개 같으니까 모든 개수는 다 1이라는 걸 우리가 또알수 있다는 거야. 이처럼 전체 변화량을 쓰면 계산이 좀 단촐해진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개 포인트가 더 있잖아. 이걸 가지고 아, 그래서, 뭐, 방감기가 어쩌고저쩌고 뭔가 계산을 해내야 돼. 요거 같은 경우는 나온 김에 계산 한번 할게요. 가면, 자, A가 하나 사라지면, 이제 요거는 A의 몰분율이니까 A가 하나 사라지면 하나 증가한다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원래 A가 4개 있었거든? 근데 A가 사라졌어. 그럼 전체 몰수는 5에다가 A만큼 생기면 되는 거지. 이게 17분의 1 A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거 방금 식 풀면 4, 4, 7에 28이니? 그럼 68 마이너스 17A는 5 더하기 A 나와가지고 아 18A는 아욕 나올 것 같아 진짜 63 나와가지고 9, 2, 18, 9, 6에 9, 7에 63아 A는 3.5 3.5개의 A가 사라졌으니 여기는 0.5개의 A가 남고 그렇지? 3.5개 사라졌으니까 맞니? 어, 0.5개의 A가 남고 B는 어, 3.5개의 B가 생겼고 C는 원래 한 개가 더 있었으니까 어, 3.5개에다가 4 5개 C가 있어서 7에다가 5에서 7.5. 전체 몰수는 7.5. A는 0.5. 이게 7.5 도 비하면 17 나오죠. 17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 그러면 반감기는 원래는 반감기는 요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A가 4개 있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딱 우리 보통 반감기는 찍잖아요. 왜 찍는지도 내가 얘기는 해줄게, 좀 이따가. 왜 찍어야 되는지도.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하나, 둘, 셋이잖아. 이 0.5라는 건이 반감기 한 4라고 뒀잖아. 몇 배가 되는 거지? 8분의 1배인 거지. 그럼 8분의 1배는 1배면 반감기 몇번 지난 거야? 세번 지난 거잖아. 반에반에반 아, 반감기 세번 지나면 딱 요값이 나오는구나. 따라서 3분의 반감기가 아닐까 하고 딱 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X는 A 가지고 할까? 그럼 A가, 어,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얼마 남았어? 이 남았지. 오케이? 전체 몰수는 애초에 온인데 A 몇개 사라졌어? 이 사라졌지. 사라진 만큼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7분의 2다가 나오는 거고, Y, 요 전체 몰수, 밑에 값도 전체 E 값이 될 때까지 반감기를 한번 더, 한번더 보내가지고, 저 8분의 7 나오도록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풀, 풀자는 얘기는 아니고, 쌤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전체 변화량 이용을 해서 이렇게도 한번볼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풀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실전이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해서 반감기 몇번 지난 거에서 이게 다 따질 수가 우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 실제에서는 그냥 반감기 얼마다고 찍고 하겠죠왜 찍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봐요. 시간을 구하라는 거야. 농도가 적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게 0차 반응이냐, 1차 반응이냐, 2차냐, 3차냐에 따라가지고 요 시간식이 좀다 달라져버리지. 알듯이. 그리고 공부를 한번 깊이 한 친구들은 이 dt, 마이너스 dt분의 da는 k 곱하기 t 뭐 또는 a 곱하기 kt 뭐, 어, t 뭐 또는 a 적업해가지고 변수 분리해서 반감기식, 0차 반응의 식, 1차 반응의 식, 2차 반응의 반응속도식을 구하는 과정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그식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각 물질의 몰롱도 분등 계산하는 식이 좀다 달라. 사실상 1차가 아니면 1차가 아니면 이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구하기 어렵다니까. 고교 과정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 따라서 따라서 대부분이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웃음>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차가 아니고 0차다. 뭐 0차다, 2차다 하면 시간이 팍팍팍 달라지는데. 뭐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냥 1차다. 그래서 그냥 1차로 찍고 해도 괜찮아. 이게 3분인지 얼마인지는. 일단 조건부터 먼저 갈게요. 마무리 갑니다. 풀이 1번. 아첫 번째 1번은 뭐라고 했지? 감소하고 너는 증가하는데 이 합이 일정하려면 감소한 만큼 증가하는데 만약에 이 합이 감소하려면 이 녀석의 개수가 더 크면 돼. 만약에 이 합이 증가하려면 이 녀석의 개수가 더 크면 된다는 거야. 그걸로 개수의 조건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거와 이거의 개수는 같다는 거 알고 그럼 a하고 c의 개수가 같으니까 전체 변화량은 얼마?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거는왜 쓴다고? 편하니까. 계산하기 편하니까. 다음에 애초 두 번째는 요 포인트. 몰 분율 요 포인트. 5분에 4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a하고 c밖에 없는데 아 전체가 5야. 그럼 a가 4개면 c는 하나 있다는 거지. 그럼 a하고 c가 4대 1로 있다. 그런데 내가 소수점이니까 A를 내가 4라고 쓰자고요. 그럼 C는 1대 버리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0배 시켜버린 겁니다. 앞으로 모든 걸다 10배 시켜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오케이? 자, 그리고 개수 찾기 위해서 종결점까지 가게 되면 요 포인트에서 요거 하나 딱 써주는 거죠. 그러면 갑니다. 애초에 다섯 개 있었거든요. 아까 한 것처럼. 다섯 개 있었거든요. B가, b 가 생겼어요. 그럼 이건 B의 몰분율이니까 위에는 B 쓰면 되죠. 밑에는 전체 몰수.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긴다, 이걸로 해서. 그때 그 값이 9분의 4 나왔더라, 9분의 4. 그러면 그걸로 아시는 것이, small b는 4가 나오는 거고, a가 4개 사라지니 b가 4개 생겼다는 걸 통해서 개수를 구한다는 것이. 따라서 a하고 b의 개수는 같고, a, c 같으니까 a도 1이고, 이렇게 뽑아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 다음엔 이제 x하고 y는 어떻게 구하느냐? x하고 y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킬러에서 셈이한 것처럼 <웃음> 기억나요? 1, 2, 4, 8, 16 <웃음> 기억납니까? <웃음> 두배씩 하든 2분의 1씩 하든 즉 반감기 한번 지나면 a 반 줄고 a 반 생기고 a 반 생기고 그리고 전체 변화도 반 그럼 반감기 두번 지나면 그거에 반 애도 그거에 반 그거에 반 전체 변화도 그거에 반 무슨 말이냐고? 그냥 이거 A 숫자가 보기 좋은 숫자로 하나니까 그대로 쓰자고요 A가 4에 쓰다 치죠 뭐. A A 가지고 한번 쭉 따져보자고요. B는 계속 누적해서 더 해야 되니까 좀 부담되니까. 그럼 이게 초기야. 방 관광기 한번 지나면 2겠죠. 그럼 또 지나면 1이겠죠. 그다음에 0.5겠죠. 또 지나면 0.25겠죠. 설마 여기까지 더 물어봤을까. 대충 한번 해놓고. 그럼 이게 몰분율이니까 밑에는 전체 몰수 쓰면 되잖아. 그럼 애초 전체 몰수는 5였죠. 그럼 이 과정에서 A가 2개 사라졌지. A1이면 전체 1. A 두개 사라지면 두개 증가하면 되니까 7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A 하나 사라졌으니 1 더하면 되죠. 8이겠죠. 0.5 사라졌으니 0.5 더하면 되죠. 8.5겠죠. 0.25 사라졌으니 0.25 더하면 되죠. 아, 8.75겠죠. 그 다음에 한개더 하려면 또 해도 괜찮아요. 한번 지났을 때, 두 번, 세 번, 네번 지났을 때 그리고 맞춰보자고요. <웃음> 맞춰보자고요. 어이, 17분의 1 나왔습니다. 17분의 17분의 1에 가까운 게뭐 하나 있을 거예요. 1차일 테니까. 얼마죠? 2배 하면 17에 1. 2로 나누면 위에 0.5 밑에는 8.5니까. 아, 요 지점이 9분일 때. 그럼 방금계. 우리가 1차라 지금 가정하고 하는 거야. 1차라고 가정하고 이거 쓴 거니까. 그럼 N은 몇 분? 3분. N은 6분이겠죠. N은 12분이겠죠, 대충 쓰면. 그치 따라서 X 구했네요. 3분 지났을 때 A의 물분율 요 값이 X가 되는 거고 그럼 Y는요 이들 총합이 8분의 7몰 농도 부피가 1리터니까 곱하면 얼마? 8분의 7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다 10배 시켰잖아 따라서 이들 전체 몰수 밑에 분모다 밑에 분모가 8분의 70몰이 될때 걸린 시간 구하라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반감기 중에 걸리겠지 반감기에 몇 해냐 해서 안 그러겠어? 안 그러면 못 푸니까 우리가 그럼 얼마 나와? 8, 1은 아니고 8, 7에 8, 8에 64 8, 8에 64 64 하면 6 나오죠. 8, 7에 56 4 나오죠. 오케이. 8.75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8 7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 따지는 건 1, 2, 4, 8, 16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원래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걸치게 돼 있을 거야. 오케이? 반간기를 한 10번 지나서 이런 건안 나올 거 아니야, 아마도. 따라서 n은 요 위치에 걸리는 거야. 요게 y인 거죠. y는 몇 분? 걸린 시간 12분. 따라서 x, 7분의 2에 12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맞나? 아니구나. x분의 y구나. 따라서 x분의 y니까 마지막. x는 7분의 2. 위에는 y가 12.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2, 6에 12, 6, 7에 yes, 42 해서 풀리겠죠.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18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알겠어요? 와, 어, 하여튼, 전체 요게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그이게뭐 그런 게 있고, 전체 변화량 활용하는 거 연습. 화학 반응식 좀 알아둬야 돼. 알겠니? 그러면 좀 문제 풀기 편해. 다음 가요, 19번. 이게 세지우개인가? 이게 이건가? 평형이죠 뭐. 평형 1과 평형 2, 평형 1과 평형 1에서 문제는 다 읽어봤을 테니까 어, a3몰, b3몰에 600 있어요. 아, 부피가 3h, 3h, 4h니까요. 부피를 그냥 3h, 3h, 4h, 그냥 h로 돋버릴게요. 그럼 이거 자체가 평형 상수식을 쓰면 그냥 몰수로 쓸수 있으니까 몰수로 내가 쓰게 되면 a몰수의 제곱 B몰수의 1승 곱하기 부피의 반응물과 생성물. 그래서 계수 빼면 그냥 V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이게 평형이니까 그냥 이거 쓰면 얼마 나오지? A는 3, 3의 제곱, 위에는 3, 부피는 3H. 그럼 3분의 1 곱하기 3H니까 그러니까 그냥 H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럼 여기 평형 상수는 H, 상대값이에요. 여기도 그럼 온도 안변했으니까 여기도 H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아르곤 넣어봐야 뭐. 아르곤은 X몰로 넣었대. 근데 이 아르곤의 부분압력이 이렇다는 거 야! 야! 부분 압력은 이 녀석의 압력이거든? 이 녀석의 압력에 여기 부피 3h의 온도를 나눠버리면 이 녀석의 몰수가 나오겠네. 일단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이게 전체 압력은 아닌 거죠. 고정장치니까.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의미 있는 거죠. 풀었을 때. 이거전체가일기압이라는 게. 그렇지? 그리고 평형 2에서 이걸 했더니 온도를 바꿨어요. 온도 바꿨더니 k값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k값이 와 16배 된 거네. 그럼 여기 내가 k는 계산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얼마지? 예, 16h. 그럼 계산하면, a 몰 여기 평형일 때 a 몰농도의 제곱, 아, 몰수죠. 미안해. 몰수의 제곱, b 몰수. 곱하기 부피, 4h니까, 4h. 어? 이 값은 얼마 나오면 됩니까? 4 나오면 되겠네요. 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b는 4 곱하기 a 제곱이다가 여기서 하나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B는 얼마냐? A는 얼마냐? 아, 미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원래대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B는 아 모르겠다, 처음에 3 있었는데 어 X가 생겼다고 해. 오케이? X가 생겼다고 해. 그러면 4 곱하기 A는 처음에 3 있었는데 X가 생기면 2X 사라지겠지. 해서 이걸 계산해서 X가 얼마인지를 뽑아내주셔야 되는데 좀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 풀잖아요. 쌤도 그렇게 안 풀고, 와, 이거 방역식 풀어야겠는데, 아우씨 이렇게 안 풀고, 그냥, 하나씩 넣어보죠. 4배 되는 게 있나, 없나 하고. 그래서, 해서, 혹시 이게 1이면 4 떨어지니까, A가 2개 사라서 혹시 이게 1이면 2개 사라지니까, 하나 생겨서 4, 오! 맞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겠지, 뭐. 눈치껏. 안 그러겠어요? 이렇이 이게 정석입니까? 이게 정석이죠. 이게 정석이죠. 이게 정석인데, 그냥 시험이니까. 시험 때니까. 그래서 상당수 이문제까지푼 친구들은, 요렇게 바로 요거는 뽑아냈을 거야.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안 보이면, 그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애는 똑같이 X몰이죠. X몰. 됐죠? 그럼 내가 이거 써먹었어. 이것도 써먹었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안 써먹은 건 요거 밖에 없거든. 그걸 가지고 평형이에서 B하고 아르곤. 야, 뭘 농도니까 아르곤 몰수 X를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건, 이 과정에서 아르곤은 뭐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했지만 그렇죠. 아르곤의 몰수는 일정한 거지. 이렇게 아, 옆에다 쓸까요? 아르곤의 몰수는 일정한 거죠 여기다 씁시다. 아르곤의 몰수. 그럼 PV는 NRT에 의해서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아르곤의 몰수 계산을 한번 해 주면 부분 압력 15분의 4. 15분의 4. 아. X, 됐죠? 그 다음에 부피, 3H. 어차피 이 HH 지워지니까 3이라고 쓸게요, 제가. 나누기 온도, 300면3600 300, 쓰면 그러니까 이걸 1이라고 이걸 2라고 쓸게요. 그럼 온도는 2니까 나누기 2. 1, 2분의 1. 그렇죠? 여기 몰수나 여기 몰수나 같거든. 그럼 여기서 아로곤의 부분 압력. 자, 이걸 X라 쓰면, 이걸 X라 쓰면 이게 안 맞잖아. 이게 뭐, 그지 오케이? 아, 안 맞고, 좀 이상하니까. 따라서, 아, 어, 여기 뭐죠? 뭐죠? 뭐죠? 어, 부분 압력. 그러면 전체 압력 중에서 전체 압력 1 곱하기 몰 분율하면 되겠다, 몰 분율. 따라서 A의 인정성의 몰 분율은 5 더하기 x분의 위에는 x. 그럼 압력 썼고 부피는 상대값 4. 온도는 그냥 1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x를 구하면 되겠죠? x 지워지고 x 지워지고 4 지워지고 4 지워지고 됐죠? 더 지워지는 거 없니? 3, 5, 15, 5 이 밑에 10 하면 위엔 다시 오졌죠5 더하기 X가 10 나오네. X는 5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르곤이 5가 있었다. 이거 한줄써 쓰셔야 되겠다.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까다롭고 이게 좀 그렇겠네요. 예. 풀까요? 평형 2에서 B의 몰롱도. 전체 부피 3이라 쓰겠습니다. 3 분의 B는 3이 있었으니까 1 나누기. 평형 3에서 아르곤의 몰농도 전체 부피가 4죠? 오, 오케이. 5 나누기 4. 5분의 4. 그럼 얼마? 예. 아, 4분의 5니까, 딱 뒤집으면 5분의 4 나오겠네. 따라서 이 값은 5분의 4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눈치껏 이렇게 하는 거고, 요 문제는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뭐 기체 들어가는 거니까. 피부는 날짜는 어디든 쓰잖아요. 기체인 경우에는. 그래서 써서 푸시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번 애들 몇몇 질문이 와가지고 애들 막 난리 치는 것중 하나가 아까 18번하고 요거 20번이던데 응. 18번은 뭐그딴 식으로 풀면 되고 20번 풀이 들어갈게요. 20번 풀이 20번도 이게 화학반응과 양측관계를 잘 알면 쉬워요. 그걸 모르면 좀 어려운 거 그래서 화학반응과 양측관계 활용하는 걸로 제가 풀겠습니다. 이게 일단 가면 부분압력 곱하기 부피. 온도는 t니까 t는 1로 돋버리자고요. n은 2분의 3, n은 2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하면 b 두개 있죠. 그럼 전체가 1, 3 3 개니까 a 하나 있어야 되고 질량 같으니까 너 하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대체?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콕을 열고, 온도를 2번에3 올렸어. 음, 아 혹시나 싶어서 내가 어디다 식 하나 써줄까? 야, 몰수는 PV 나누기 T다. 이식 이용해서 지금 몰수에 상대값 지금 쓰고 있는 거야. T가 여기서는 1이라서 내가 치운 거야, PV만. 자, 그러면 콕을 열었어. 첫 번째 1번, 열었다. 일기압, 일기압, 뚫려서 일기압. P는 1. 그러면 부피는 항상 강철 용기니까 여기는 2. 나누기 t 2분의 3 하면 얼마? 아, 3분의 4몰이 있는 거죠. 요거 전체에 3분의 4몰이 있는 거지 뭐. 마치? 아, 요게 피곤하더라고. 꼭지를 닫아버렸어. 짜증나게. 그래서 꼭지를 딱 닫으면 전체가 여기에 3분의 4몰이 있는데 잘 보시면 A 두 개, B 두 개, A하고 B의 비율이 1대1이거든. 그냥 반응 안 하고 혼합만 시켰으니까 그 비율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현재 여기엔, 여기엔, 나 과정, 나라고 내가 쓸게 보기 좋게. 여기엔 전체 중에서 절반은 A, 절반은 B기 이 때문에 A가 3분의 2개가 있고, B가 3분의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 상태에서, 딱 막은 상태에서 온도를 위로 올려서 반응을 여기서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혼합 기체의 온도와 압력, 여기에 온도와 압력을 측정을 했는데, 온도는 2, 여기에 이놓고 압력은 5분의 4, 이거 놓고 오케이? 그리고 부피 2, 야, 5분의 4 곱하기 부피 2, 나누기 2 하면 쓱쓱 지워지니까, 전체 몰수 얼마? 그럼 5분의 4가 나오는 거야. 야, 야, 여기서 나에서 전체 몰수가 3분의 4였거든? 그런데 애는 5분의 4인 거야. 그럼 전체 몰수는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지. 쌤이 자꾸 전체 전체 쓰는데, 화원을 쌤이 좀 알아두면 좋다. 전체 변화량 알면 좋다. 그때 전체 변화량은, 아까 몰분류쓸때 밑에 분모가 전체 몰수. 그래 전체 변화량 쓴 거고, 이것도 내가 할수 있는 건 각각 변화가 아니고 전체 변화니까, 이 전체 변화, 써놓자고. 뭐라고? 스몰핀인데 어떻게 써요? 그냥 써.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사라진 만큼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B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치? 이만큼이 전체 변화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고 알 수도 있죠. 스몰 B는 자연수니까 1이면 0이고 2면 다 음수가 되겠지. 그리고 실제 반응에도 3분의 4가 5분의 4로 줄었잖아. 마이너스로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거야. 됐니? 어? 그럼 얼마 줄었지? 젠장. 1 5분의아떴써야 되네. 어? 전체 변화는 어... 얼마 줄었지? 이 값을 여기다 쓸게요. 너무 낮으니까 어, 마이너스, 15분에, 15분에, 아 어, 5, 4, 20, 3, 4, 1 2 13, 14, 12, 어, 8이 줄은 거죠. 됐죠? 전체 몰수 변화. 어이, 이것도 변화량이거든?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값이야? A 변화야? B 변화야? C 변화야? 전체 변화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어, 요 값에 해당하는 게 요건 거야. 따라서 B면 이만큼인데 3분의 2면 이만큼이라는 거지. 어? 방금 들었어? B면 요건데 3분의 2면 요거. 왜 3분의 2가 반응했냐고? A 계수 1이거든. 이거 1이면 둘다 사라지고 A가 B가 이거보다 크면 A가 다 사라지니까 볼거 없이 여기서 한정 반응을 낸 거지. 따라서 B 사라지면 이만큼 사라져. B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나오지. B가 끝났네 뭐. 따라서 요 값은 이거 음수예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1-B. 몇배 반응했지? 이것분에 이거니까 어, 곱하기 3b분의 2만큼 반응했지. 그게 이 값이 된다 해서 시이 하나 나오는 거야. 테스트가 끝. 2, 4, 8, 3, 5, 15. 계산이 안 되려고 하나? 이걸. 그러면 4b는 5-5b 맞나? 아이고, 마이너스 빠졌구나. 큰일 났다. 마이너스 4b는. 그쵸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싹 넘기면 b는 그렇죠. 5 나오네요. b는 5. B는 5. 그래서 개수 찾았어요. 위다 써야겠다. B는 5. 찾았어요. 따라서 전체 변화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됐다. 이제 다 풀었으니 밑에 이것만 풀면 되겠다. 어. 요거, 요거, 요거. 어. 가에서 실린더 A? A의 몰농도? 가가 뭐지? 음. 아, 여기서 실린더 A의 몰농도? 부피분의 몰수하면 되잖아. 3분의 1. 1번 맞죠? 헷갈리면 안 돼. 3분의 1. 가 과정의 실린더에서 실린더, 실린더, 실린더. 이게 실린더니까. 그렇죠? 그래서 A의 몰농도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 나누기. 다 과정 후 강철 용기에서 과정 후 여기에 있는 A 물었네요. 그럼 A의 몰농도니까요 부피는 얼마죠? 2. 예. 몰농도는 여기서 야 이거의 5분의 1만큼 사라졌잖아. 그럼 이 녀석의 5분의 1 같은 양인데 3분의 2 있었거든 a 도까지 3분의 2 그런데 그거에 5분의 1만큼 사라진 거야 3분의 2에 5분의 1만큼 그럼 얼마 남았어? 5분의 4만큼 남는 거죠 맞죠? 나누기 전체 부피 2 2리터니까 이기 지워지죠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이거, 이거 지워지죠 그럼 이것만 살아남네요 그치? 그럼 그 이걸 역수치하면 4분의 5다 해서 요게 나오겠네 응. 그래서 아이 화살표가 많아서 좀 너저분한데 그냥 P, V는 T다 이거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요것만할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그렇죠?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고식 쓴 거예요. 그러면 바로 B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기체입니까? 기체 기본 딱 넣고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죠 이 자체가 그렇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쭉 푸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보다 더 빠른 풀이도 있을 거니까. 어,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20번도 그렇고, 어, 이제 문제 풀이 다 했으니까 몇 개만 할까? 복귀만. 20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래. 18번도.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앞쪽 같은 경우도, 이제 앞쪽엔 별로 없나? 하여튼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에서 전체 변화량 활용부터 해서 그거 좀 쓰면 이 고난도 쪽 시간 좀 단축시키고 예전하고 화투 문제가 조금 바뀐 게 있기는 하죠. 제가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뭐 바뀌어봐요. 크게 안 바뀐 건 아니고 점점점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가 그 비중이 난이도 높은 데에서 이게 자꾸 쓰이는 거예요. 이게. 네? 이번 평가원도 좀 그렇고요. 마지막 세 문제 고난도 킬러 중에서 두 개나 벌써 이게 썼잖아요. 그 즉안 써도 풀 수는 있지만 그걸 쓰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걸로 20번까지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끝! 음.